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지난주 영상 이거 보닥타일다 붙이는 거 보셨나요? 이번에는 보닥타일 재시공에 이어서 수건거리를 교체해 봤어요. 기존에 있던 수건거리는 그냥 이렇게 스덴으로된 길다란 수건거리였는데, 보닥타일을 하면서 수건거리를 망치로 철거를 했어요. 원래 수건거리를 보시면 밑에 부분에 나사를 한번 조이고, 벽에다가 한번더 나사를 조여서 나사를 조이는 거가 두번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릴 때에는 나사가 조이면서 망가진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예쁘게 철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망치로 해갖고 이거를 철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저쪽 화장실, 아직 고치지 않은 화장실이 한 개가 더 있어요. 저희가 이사 올때 화장실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화장실 고치지 않은 화장실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에 기존에 이 수건 거래가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철거하는지 저쪽 화장실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네, 보시면 지금 여기 수건거리가 있죠? 이게 바로 예전에 저희가 저쪽 보닥파일 시공했던 화장실에서 쓰던 그 수건거리에요. 근데 이 수건거리를 설치하는 를 데는 이 밑에서 한번 나사가 들어가고요. 옆에서 한번 또 나사가 들어가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거가 수건걸인데 이 수건걸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자 보세요 오래돼서 자 요렇게 밑부분에 나사가 있죠 요거는 아마 빼내면 이, 이 앞에 부분 기둥 수건이 걸리는 기둥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빼내면 아마 벽하고 연결되어 있는 브릿지 부분을 얘가 꽉 조여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육각 그 드라이버로 해갖고 풀어 주려고 해도 이미 여기 나사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철거할 를 때는 망치로 바로 이 수건머리 부분을 쳐서 얘를 부러트려요. 부러트리면 자 위로 가볼게요. 전에 산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해놓고 가긴 했는데 이렇게 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브릿지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이 나사를 풀러주시면 깔끔하게 제거가 되고 이제 칼블럭만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칼블럭만 남아있으면 칼블럭을 빼고 다시 새롭게 시공을 하시던지 아니면 어... 다시요. 카메라가 안 맞아요. 이 부분을 빼면 칼블럭이 남는데 그 칼블럭을 그냥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빼고 새로운 칼블럭을 넣고 수건거리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수건거리가 수건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수건거리를 설치를 할때 들어가는 나사의 위치가 지금 기존의 거하고 똑같이 이 위치에 있으면 새롭게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모형의 수건걸이다 그리고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나사를 틀었던 부분은 메꾸미 같은 걸로 막아주시던지 아니면 타일 시공을 새로 해서 예쁘게 안 보이게 마감처리를 해주시고 새롭게 수건걸리를탈 위치에다가 구멍을 뚫으셔야 돼요. 음 저희는 보닥타일 시공을 했던 그 화장실에 정말 아주 새로운, 이런 형식이 아닌 아주 새로운 수건거리를 걸었기 때문에 벽부터 다시 뚫었어요 벽부터 다시 뚫었는데 어떻게 음, 뚫고 시공이 들어갔는지 다시 저쪽 화장실로 가서 시공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건거리를 걸기 위해서는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는 이 화장실을 거의 아이들 위주의 화장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 위주로 꾸며놨기 때문에 수건거리의 높이도 아이들 키에 맞아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높이가 되어야 아이들이 수건을 넣었다 뺐다 하고 손을 닦고 난 후에 수건에 손을 닦을 수 있는지 그 위치부터 설정을 했어요. 보시면 좀 더. 아니 아니 아니 얘가 손을 걸어야 되잖아. 이 정도 했어 했어 했어. 왜 이거는 조금만 하면 배가 고플까 아 yeah. 기술이잖아. 씨, 각도가. <웃음> <웃음> 오케이. 얘들아, 이거 한번 해봐. 일로 와봐. 수건거리 손다 나봐봐. 손 다? 손 다? 그 다음에 이거를 뺐어. 걸어봐. 너도 해봐라. 그렇지. 해봐. 발 들고. 발 들고 더. 오이고 잘하네.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잡아 당겨. 음. 배판도 들어주면 하겠다 엄마가 배판도 들줄게잘했습니다 성공 네 이렇게 완성된 수건거리입니다 생각보다 수건거리는 음, 드릴즈만 잘하면 쉽게 성공을 할수 있거든요 수건거리는 정말 드릴만 겁먹지않고 처음엔 저도 되게 겁을 먹었었는데 이게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늘어나다보니까 이제 타일에 드릴을 하는거는 음.. 혼자서도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처음 하는 거라 겁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필요한 건 용기밖에 없어요.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음.. 드릴을 할때 드릴질을 할때 벽에다가 이제 드릴질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어깨로 어깨로 힘을 줘야 돼요. 이거를 무섭다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벽에다가 박아서 어깨 힘으로 밀어요. 온몸의 힘으로 밀어야 얘가 살살살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가장 작은 으, 드릴나사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단계를 바꿔가면서 구멍을 넓혀 주시면 칼블럭이 쏙 들어가는 그 구멍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이 테리어 상중하에서 수건거리는 그냥 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중하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꼭 꼭은 아니지만 <웃음> 셀프로 하신다면 음,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저는 수건거리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리뷰는 조기 휴지거리도 바꿨어요. 저희가 화장실을 이보답 타일을 하면서 어 그거 뭐죠? 샤워 파티션하고 수전 샤워 수전을 블랙으로 바꾸고 또 샤워, 샤워가 샤워 아니라 그거 뭐죠? 아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그거 수납장 수납장도 블랙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수건거리도 블랙으로 바꿨고 휴지거리도 블랙으로 바꿨어요. 다음번 영상에는 휴지걸이는 또 어떻게 교체를 할수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